감자 좀, 설탕이 랑 소금이 랑 양파도, 응, 양파도, 넣버들 양파도 넣었들멤들멤들 멤버들, 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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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를 내만이야. 낚시 내만이야. 낚시어내있이야낚시어내만이애들이야 낚시를 니만나야야 되겠지? 야낚시야 응. 응. 나고 나고 고나나